어, 9월 19일 어, 제2의 하이플노트 시작하겠습니다. 음, 지금 일단 시각은 어, 어, 생방송 끝나고 바로 다음날이고 현재 뭔가가 데뷔 데뷔를 하고 있다, 데뷔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아직까지 믿기지 않은 정도로 뭔가첫날이만큼 아직 실감이 일단 안 나는 게큰것 같아 그래서 음 내가 2등이라는 높은 순위로 이 방송을 마무리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고, 매번 걱정을 되게 많이 하면서, 한 테스트 한 테스트를 보냈었는데, 되게, 그게 나를 더 힘나게 하고, 또 긴장감을 줘서, 정장하 만들어줬던 것 같아서 음 항상 앞으로도 그때의 감사함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매 순간 매 순간 아이폰 노트에도 어 내가 그때 그 감정을 놓지 않게끔, 그거를 일단 담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첫 하이픈 노트이지만, 음좀 무거운 얘기를 하면은, 그냥 이제 데뷔를, 진짜 이제 제대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기간인 만큼, 아이랜드 때와는 다르게, 이제는, 어, 과분한 그런 기회와, 어, 일반적인? 그냥 내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체 얻어준 듯한 느낌의 기회가 아닌, 내 스스로 쟁취하는 그런 이제 제대로 된 생활을 매일 매일 하면서 훨씬 더 내가 얼마 내가 감사한 만큼 내가 어, 응원해주신 분들에게 보답해주고 싶은 만큼 다 기쁨, 감동 다 드리고 싶,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가 더 연습이 힘들어 질것 같고 그만큼 매 순간 매 순간 내 자신에 대해서 방탄소년단 선배님들 말다시피 처음의 감정을 잃지 않도록 매일매일 리마인, 리마인딩을 해가면서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일단 오늘은 여기서 일단 마치고 <웃음> 진진이 형 지금 내용이 뭔가 정리가 안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내가 많이 어, 데뷔해서 에대 뭔가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실감이 잘안 나지만 그때 그 감사하고 기쁜 그 감정을 잃지 않고 항상 요청을 갖고 매순간매순간 매 순간 나랑 공연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될것 같고 그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하이픈노트를연 얘기를 했었고 어첫 번째니까 <웃음> 이렇게 여기서 마칠게.